안녕하세요 동경안의원 전비로 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자반증과 같은 면역질환 갖고 계신 환자분들께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질환에 더 취약하기도 하고 이게 병발되면 자반증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마스크 등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반증 환자분들께는 육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영양이나 식감면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죠. 이럴 때 고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대체제로 좋은 것이 바로 버섯인데요. 버섯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감이 쫄깃한데다 특유의 은은한 향이 있어 고기가 그리울 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요. 말린 버섯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17-35% 에서 정도 들어있어서 복류에 부족한 라이신, 메티오닌트리토판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복류가 제한되는 자반 환자분들께는 좋은 단백질원이 될수 있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버섯은 수분대사를 도와주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반증 환자에게 좋습니다. 저는 이중 양송이, 새송이, 팽이버섯을 많이 즐겨 먹는데요. 자취하던 시절 마땅한 반찬거리가 없을 때이 친구들만 있으면 아주 든든했어요. 그럼 버섯으로 할수 있는 요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버섯구이, 버섯볶음, 버섯덮밥 등은 제가 심심치 않게 해 먹는 음식인데 먼저 버섯구이나 볶음은 충분히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소량 두르고 좋아하는 버섯을 먹기 좋게 손질하여 청경채나 파프리카 등과 볶으면서 소금간을 적당히 해주면 끝인데요 기호에 따라 약간의 굴소스나 간장 등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버섯은 위의 과정에서 버섯을 볶기 전 다진 마늘이나 파 등을 먼저 볶고 국시장국과 굴소스, 물 등을 섞어서 버섯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같이 졸여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끝입니다. 준비할 재료도 별로 없고 요리법도 간단하다 보니까 설거지를 할 만한 식기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다만 버섯이 자반증에 좋다고 할지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의 단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기 전에는 꼭 자반증 주치의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반증 혈관염 전문병원 동경안위원 전비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